그니까 구독 좀해 솔로 헌혈성의 신은입니다 저는입니다. 네,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네. 무엇을 하러 왔죠? 전시회 보러 네, 왔어요 네 맞아요 오늘은 우리가 저희가 우리 예술의 전담까지 아 힘들어요 예술의 전담까지 전시회를 보러 왔어요 근데 오늘 전시회 그냥 전시회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네. 네 어떤 전시회냐? 바로 기독교적인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있는 그런 전시회예요 크리스찬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서자연 작가님의 네. 네, 전시회가 있는데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라는 네. 주제로 오늘 전시회를 보러 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전시회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35.3도야 한가람 미술가네 저희는 한, 한가람 미술가 2층으로 갑니다 2층. 도착했어요? 응. 들어갑니다 제4전시제 VIP입니다. p o 는거 보이죠? o b 는거 보이죠? 아니, 아까 르브르 아 c k e t Mobuido. Anna, Pocket Mobuido. Anna, Pocket Mobuido. Anna, Pocket Mobuido. Anna, Pocket m o b u 저 거의 생을했을 때요. 와, 이 박물관에서 가장 슬픈 작품은 무엇일까? 바로 모나리자 옆에 있는 음. 작품이에요. 왜냐 어. 아무리 예쁘고 멋진 작품이 있어도 살아가지 못하고 비슷하모나리자나 같아도 모나리자 보러 뛰어가겠다. 그렇게요. <웃음> <그래도 돼요>? 에? <웃음> 나라면 음. 모나리자가 관련된 그런 썰이 있으셨다. 음, 들잘말씀드립니다 꺾게 하면 물죠. 저런데 이어 남아날 수 있지. <웃음> 어... <웃음> 아니 쟤랑 따라야지. 쟤일 쟤, 쟤, 어떻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따라해. 네. 너무 고난이 되어가지고오 진짜 야 하나가 된듯 나오세요 그냥. 네, 여러분, 제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이 춤도 그냥 춤이 아니에요. 이게그 허재현 작가님의 그런 작품들과 함께 콜라보를 해가지고 네. 행위예술로서 표현이 되는 그런 거랄까. 네. 되게 감명받았어요. 이런 성격 말씀들. 어, 이기서도 이거보면 되게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합 정인씨 이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여기 제목을 먼저 볼까요? 어 제목 중요하요 어. 제목 여기서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목 첫째, 첫째, 첫째 날 첫째 천지상의 첫째,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죠? 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있어요. 아 맞죠 그래서 이영둠 속에서 빛이 나타난 거예요. 아 이게 빛이군요, 빛. 그럼요, 이제 이광명. 광명. 광명. 아... 빛이 확 아, 터진 두 번째. 천주 창주 둘째 날. 하나님 음. 무엇을 만드셨죠? 궁창. 그렇죠. 하나님이 궁창. 궁창. 그어 그렇죠. 어, 하늘의 궁창. 궁창과 그렇죠. 땅에 아래의 궁창 응? 위 아래로 나누셨죠. 하나님 네, 나누셨죠. 그래서 여기에 음. 궁창. 에을 네. 표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좋다. 선지 평도 셋째 날뭐 만드셨죠? 저.. 알아요 저안 돼.. <웃음> 생각 생각 안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죠? 바다를 밀어서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어디가 땅인지를 모르죠 저가이도가 저도... 약간 떨어지는 걸로 하시다 <웃음> 넷째 날 넷째 날에는 해 해와 달 해와 달과 별 밤과 낮을 구분 이게, 이게 해와 달과 달 같지 않아요 뭔가? 아 그렇죠? 응. 다 다음 그림으로 갈게. 네, 다섯째 다섯 날. 창조 다섯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이 땅에 사는 동물과 바다에 사는 동물과 하늘에 사는 동물 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하늘 나는 새. 여기 안에 돌고래 같은 물고기가 음. 있고요. 그렇게 있네요 네. 그렇게 모르는 여섯 센터에는 태양을 맞추네 맞아요 여기 진한 얼굴이 보이잖아요 네? 제, 제, 뭔, 제 얼굴은 뭔, 저기, 뭔, <웃음> 저거 기저 아니에요? 네. 원숭이 이게 저예요? 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네요 네그럽니요 얘는 누구 얘는 누일까요 왼쪽이 아담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이 좀 여자 이제 화를 만드는 것 같고 응. 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함께 하나님이 맞죠, 세상에 두게이는게 보이네요, 자, 아급째 날에 뭐 하셨죠? 하나님이 쉬셨죠 맞아요, 안식을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다시 되짚어 볼게요 네. 자,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은 뭘뭐 만드셨죠? 하나님이 빛이, 빛이 있으라, 있으라 하고 이제 빛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 이제 어떻게 생겼죠? 이제 궁창을 네. 내셨어요 네 여기와 아래가, 두분이 되게 되었죠 그렇죠 e a 전 d it. 님 강입니다. know. I d 입니다 know. I d o n 냐 바다를 w I don't k n o 어요 네. 딱. 그리고 이때 식물도 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날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물고기들과 네. 하늘에서는 세대를 만드셨습니다아 네. 여섯째 날에 사람과 땅에 네. 사는 걸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땅에 사는 동물들, 기대 동물, 짐승들과 네.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고, 네. 마지막으로 만드셨고 네.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 짝짝짝. 천지창조고 이제 단 작가님께서 천지창조를 이렇게 어, 너무 멋있는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라고 음. 합니다. 그리고 이기 진짜 중요한 네. 하이라이트. 네. 자, 음. 이것은 어요 뭐? 철로역정을 뭐?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철로역정이 뭐죠? 철로역정은 이제, 소설리 처음에 책이죠, 책. 음. 이제 책인데,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나가는 그런 여정을 담은 그런 책인데,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그림으로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면 보이지 않아요? 한글. 한글의 뭐, 위대함 에서이 있는 그런 말씀들과 그런 말씀의 구절이나 주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또 만지셨다고 하서라고요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게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나에서 한국에서 나서 괜히 까불면 안 되는구나.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나는 노 <웃음> 우와. 우와! 아니, 오, 아니 <웃음> 어! 내가 할수있게 있어 우와. 아 이거 꽃이 그꽃 이름이 양 양? 아니 정민아 나할거 있거든 미안 그래서 이제 딱일자아 여기 있어요 딱 얘가 정민이 편집자님이 이 음, 맞 작품들도 있고 실물 작품 h e r e s h i m m e 맞아 여기 딱 있네 실물 작품이 있으면서 t h 찍는 게 n t h of Holy Spirit. h e The w i n d of h o l t h e r s t e i n o o e 어, 이, 이거는... 거어공중에서 떨어지는 노른자 What? What? What? What? What? w h 저 t w 못 a 다고 h a 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아픈 t w h 음.. 아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주변이 거칠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끈에 놓지 않고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신다 저 천장 위로 이끌어 준다 그래서 나는 그게 구원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 정답은 적당하네요 응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전시회가 다 이게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되게 재밌고 아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 진짜로 오기 전에 그 전시회 소개나 이런 것들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봤을 때는 아 조금 뭔가 뭐 떨려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음. 와보니까 생각보다 의미들이 너무 실 약간 홀레진 느낌이에요. 네. 뭔가 이런 예술로도 뭔가 아예 신앙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라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작품은 이런 뭐죠? 여기? 네이 작품 장난 아닌데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니까요 역시 한 최고의 작가시네 어,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만드셨지? 이 전시회가 총네가지 테마라 그랬어요 응.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천지, 창조 응. 이게 그에 대한 이야기네요 들어와서 이걸 봤을 때는 네. 그냥 뭐아 보는 거랑 그냥 숨은 의미가 다르겠구나 그런 걸 말하는 건가 싶었는데 확실히 다 보고 나니까 이 의미를 좀더알것 같아요 음.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훑어보고 온 느낌 자세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웃음> 귀엽네요 네. 훌륭합니다 재밌었어. 자 이제 저희는 전시회를 다 보고 왔어요 그 선물도 받았답니다 왜냐? VR, VRP <웃음> 초대받아서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선물도 주셨어요 선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또 아까 서전작가님도 지금 계시더라고 <웃음> 계시는데 아, 표시가 전아 역시 작가님은 예술가는 예술가 어. <웃음> 그래서 <웃음> 맞아. 그래서 한마디 걸어보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다가 아, 왔습니다 네 바쁘시더라고요 네. 오늘 보고 오으니까 어떠셨어요? 성울 네. 아까 그 성령의 바람에 제대로 맛있더라고요 네. <웃음> 사실 이 정도로 뭔가 기독교적일지 몰랐어요 그리 처음에 우리가 여기 딱 들어갔을 때는 어, 기독교 전시 맞아? 라는 생각을 했어 요 의미를 모르고 봤을 때 근데 의미를 알고 제목을 보고 보니까 아.. 하면서 네, 아, 그래지 아주 수많니가 성경 내구나 아니 좀 기독교 관련된 내용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어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여러분들도 아, 이제 아, 이게 진짜 좋은 12월 9일까지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 꼭 전시를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저희는 이제 마라탕 먹으러 가요 네, 배가 얼른 고파가지고 얼른 마라탕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응.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응. 오늘 봐주셔서 감사해요. 응.